돌가는 날이에요.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가방 들고 한복집은 비단향이라는 데 가가지고 저희 거는 대여로 하고 어, 나중에 혼주분들 한복은 맞춤으로 진행을 하려고요. 비단향 왔어요. 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귀엽네. 이제 큰 버전. 큰 버전? 예쁘죠? 어머 너무 예쁘다. 음. 응. 네. 아니면 요거에 이렇게 요거. 아 드레스, 느낌 아 드레스 어. 느낌처럼 찍고 싶으 이렇게. 우와. <웃음> 와.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웃음> 진짜 예뻐요. 네. 음. 아니면은 뭐 시스루 조금 더 비치는 느낌으로 하나를 더 가져볼까요? 비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웃음> 저기하지는 않에요 <웃음> <시술이에요>. 음. 이렇게. 오, 제가 가끔 노출력심이 들어서 네, 이거 시스루잖아, 이렇게. 네. 어우, 너무 이뻐요 신분이에요. 오! 오. 안고정 가서 안감 마치고 그리고 넘어가. 나는 드레스 취향보다 약간 한복 취향인 거같아 어, 아, 자기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이거 인스타 생긴 때는 것도 그런... 약간 그... 약간 그렇게 <웃음> 생겨가지고 동영적으로 생겼어. 한복이 너무 잘어울리더라고 한복 모델해야 되게 생겼어. 오이고 <웃음> 여러분, 오늘은 촬영용 웨딩 드레스 고르러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이제 드레스 투어였잖아요. 내가 입을 드레스 샵을 정하는 거였고 오늘은 그 정한 드레스 샵에서 이제 촬영을 할 옷, 옷들, 드레스를 또 이제 픽스를 하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촬영이 끝나면 또 본신용 드레스를 또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되게 드레스 입을 일이 많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스물 개, 자연스게이 꽃을 아래로 내려놓고 살짝 그렇지. <웃음> 아나 이거 보여달라고 하고어 아, <웃음> 이거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예쁘네. 진짜. 음. 상큼해. 네. 지금 여기 삼겹 살짝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아, 아, 진짜. 아 예쁘다. 너무 오. 예쁘다. 어 사실 이런 건 바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그쵸? 너무 살 닦같이. <웃음> <같지? 웃음> <웃음> 그런 게 하나쯤은 있어야 생각성이 아, 왜냐하면 아, 너무 비슷해지니까 뒤덤들고 가야, 뒤덤들고 가야 우와! 맞아. 맞아. 아, 예죠 여러분 트레인 아, 같은 거. 어떻게 하셨어 트레인 줍니다 이런 건인데 가져가면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많이 찍어주거든요 아. 아. 약간. 음, 이거 서울본데 매력있죠, 좀더 앞에는 슬림이고 이렇게 풍선도 있고 앉으면 풍선도 있고 오, 머리때 뭐야? 너무 귀여워. 오, 어. 어, 진짜 예쁘죠? 예얘손 이거, 이 아이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 어, 네. 얘는 또 변신이,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얘요 어. 어. 근데 어차피 할 거예요. 선택이 되는지? 어떻게 어떻게? 이해해주시겠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오, 왜 이따가 오해 그렇죠. 썬안 들어주세요. 아, 선생님. 아. 아, 너무 예쁘죠. <웃음> 거울 한번만 보실까요? 살짝 보시고. 예쁘다. 원래 툭툭툭 찍는데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나 봐. 요 그죠? <웃음> 아, 예쁘다. 이거 아, 어깨도 어,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네. 개인수화 들 어머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어. 너무 예뻐. 예쁘다. 지금 예쁘다. 아, 잘한다. 아, 예쁘다. 잘했어. 아, 잘. 소장용. 거울 한번 살짝 봐주시고 불렀죠. 예쁘던데. 오이 음, 이빨! 오구 이쁘다 어제 라면 먹어가지고 꼬았어 생얼로 <웃음> 기초케어만 하고 위비아틀리에 가요 뒤에 지금 웨딩 촬영할 짐들이 아주 그냥 한바가지요 오늘은 프로포즈링으로 었어요 프로포즈링 와 11시에 이라서 가는데 2시 반인가 2시에 끝났네요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영화 한편 봐야겠어 영화 한편 본다고? 쿨해? 응. 그래? 리비아텔리에 도착했습니다 나 이름이 없는데? 차기로 이름 없어요 나는 응. 아, 그냥.. 존재가 없는데 <웃음> 뚜이 엄청 들어가다뚜 응. 많이 들어갔는데이 끝이 이래요? 응. 너무 오래 기다리죠? 응. 네. 아네이떨어뜨아네 드레스까지 입고 또 다른 방에 와서 이제 몸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요 응.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네. m mm. m m